오늘은 고질적인 염증과 통증 치료에 좋은 땅찔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땅찔레는 땅이나 바위에 붙어 자란다 해서 땅찔레라 하며 땅가시 및 돌가시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장소는 강가나 내가 계곡가, 산비탈 등의 주로 습과 수분이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따뜻한 중부이남의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해 있는 귀중한 식물자원으로 현재는 찔레처럼 약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줄기의 생김새가 마치 찔레나무하고 흡사하고 꽃을 채취해 목욕을 하면 거친 피부가 미끈하면서 탄력있고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세포를 보호해 잔주름을 막을 수가 있고 노화를 진행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노화가 생기는 것을 막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는 분재용과 관상용, 벌들의 밀원식물 약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봄철에 새순이 올라오면 나물과 각종 음식에 활용할 수가 있고, 꽃과 열매 뿌리의 모든 부분을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달면서 신편이고, 차가운 성질로 간과 방광 신장에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작용이 없어 기존에 쓰고 있는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나아가 각종 병증의 근본적이고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땅질래 뿌리는 산후통과 신장염, 콩파첨 등의 심묘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신경성 질환으로 관절염과 무릎통증, 요통의 통증을 줄이는 약으로 적용합니다. 영실은 위와 신장 배장을 이롭게 해서 생리통과 당뇨, 만성이장병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특히 요독증으로 인한 신장독을 제거해 소변을 잘 나가게 배출시켜줍니다. 민간에서는 뿌리를 말려서 몸 안에 쌓인 풍과 습을 제거하고 뭉친 피와 덩어리진 것을 풀어 혈액을 맑게 할때 긴급해독제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몸속에 축적된 독소의 배출작용이 좋아서 농약이나 납중독, 니코틴을 빨아내고 심혈관 건강을 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술독을 빨리 풀어 숙취해소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황달 등의 치료보조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사지마비와 근골통증, 안면신경마비, 몸이 굳거나 경직되는 증상, 손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자주 저리거나 쥐가 갑자기 일어날 때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퇴행성 질환인 뇌졸중과 치매, 연골과 뼈가 손상되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증상에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뇌질환에는 땅질 레 뿌리와 녹은, 석창포 각 5-7g 정도의 물 1L를 붓고 달여서 하루 3잔씩 드시면 됩니다. 간을 해독할 때는 돌가시 뿌리와 노각나무, 꾸지뽕을 함께 넣고 달여 마시면 간과 위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전 무릎에 물이 자꾸 차올라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주사기로 물을 빼던 환자가 있었는데 땅질레를 이용해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땅질레뿌리의 효능을 알려준 후부터서 뿌리를 계속 달여 먹고부터 며칠 만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인후부터 통증도 사라지면서 물이 계속해 차오르는 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땅질레는 소염작염과 염증 및 썩은 고른독을 빨아내는 작용이 좋고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게다가 허리에서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이 심한 사람은 뿌리를 한달 동안 복용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통증질환에는 땅질레와 사잇질방 또는 토복염각 10g씩 넣고 대추 3개에 물 1L를 붓고 달여서식전 하루 3회씩 마시면 됩니다. 땅질레는 차가운 성질을 지녀 냉증에 있는 환자는 따뜻한 대추나 감초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 추가로 환기와 마삭주를 배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고질적인 무릎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신 던분은 땅질레를 다른 약재를 첨가해서 4개월 이상을 꾸준히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지긋지긋한 무릎관절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픈 다리통증과 저임 현상이 사라져 여기저기 걸어 다닐 수가 있어 모든게 내 세상 같다는 치료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무릎관절염에는돌가시 뿌리와 위령선 우슬뿌리를 첨가해서 다려드시면 되고, 알레지가 있는 사람은 우슬뿌리를 빼고 다려드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해독력이 좋은 창출과 강활 모과등을 넣어서 각각 한두개씩 따려 마시기도 하지만, 세가지 이상 다른 약제를 배합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이약제가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약제들은 뼈와 골수염, 근골동통, 근육 및 사지마비 등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줄여주는 약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땅질레는 호흡기질 환인 기침과 가래, 천식 만성기관제염, 인후염 폐렴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마르고 메이는 증상, 얼굴이 창백하면서 혈색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자주 퉁퉁 부어오르는데도 사용합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뿌리를 굴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빼내고 며칠 건조시킨 후에 담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 용기에 뿌리를 넣고 30도 이상 담금용 수를 부어주시면 되고, 꽉 밀봉해서 신선한 저장고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숙성시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더기는 건져내고 하루 한잔씩만 복용하시면 되고, 담금주는 정력 증진과 통증 완화, 피부 노화 및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땅 찔레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서늘한 편으로 냉증이 있는 사람은 복통과 설사로 잘안 맞을 수가 있으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가시에 찔리게 되면 알레르기가 심하게 일어나기도 하니 조심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